이 영상은 음주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 드디어 삼겹살부터. 너무 맛있어. 아 너무 맛있어. 뼈를 잡고. 뼈가똥 나왔죠. 아 대박인데? 음 돼지갈비 실한 것봐 음, 제가 왜 이거 일부러 안 찍어 먹는지 아세요? 약간 심심한데 하면 은 제육볶음을 먹으면 돼요 그럼 간이 딱 맞으니까 음. 목살 표고버섯 <목소리> 모양낸거 제육 1등이에요 제육 맛있어. 음. 별채갈비도 맛있거든요. 맛있는데 이거 두께가 너무 맛있어. 포차예요. 오늘은 편하게 신크포차에서 이렇게 맥주 한잔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먹방을 할 거예요. 와. 이 영상은 음주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끝나고 먹는 이 행복 너무 좋다 행복합니다, 여러분. <웃음> 오늘은 먹방인가, 토크인가? 주제가 뭘까요?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먹방형? Q&A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Q&A는 50만대 어, 어, 질문 받아가지고 Q&A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50만대 뭘로 할까요? 첫번째 대화 주제는? 신쿡이라는 음. 사람은 말이죠 음.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얘기가 산으로 갈것 같은데 신쿡이라는 사람은 저는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왜 그러지 더 먹고 싶은데 오늘 더 먹으면 끝이 날것 같아요 그렇 여러분 오늘은 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갑자기? 사랑해요. 그냥 항상 사랑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?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나분명이 텐션을 올린다고 했는데 목소리 텐션 번 올라갔지 그 기분은 똑같아. 목소리 텐션만번 올라갔어. 나... 왜 이러죠? 술 먹으면 우울해져 해외 팬들이 많아졌다고 이제 어 서운해하시는 어 한국 팬분들도 계시고요 영어 좀 해달라는 외국 팬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신데 음이 자리에 들어서 한번 말씀 올릴게요 이 가까이서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멀리서 집 반대편에서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진짜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똑같이 소중한 것 같아요 영어, 뭐 일본어, 독일어, 러시아어, 필리핀어 등등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너무 좀 머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공포를 못해서 자막 같은 경우는 일본어 자막은 평균적으로 영상 올라가고 10시간 이내 7~8시간 정도 지나면은 자막이 올라와요. CC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하루 지나서 이제 자막이 올라와요. 평균적으로 취중 먹방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취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안 취했어요. 진짜 안 취했어요. 취한 모습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영상 속에서 그게 뭐냐?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. 나는 이제 신쿠키 술 먹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취한 모습도 보기 싫어 영상에서 담지 마 라고 하면 안 담을게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진솔한 얘기도 하고 이나중엔 예, 게스트도 불러서 막 같이 막술 게임도 하고 같이 놀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? 막, 어 싱크포차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고정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좀 노잼이지만 다음부터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, 여러분들.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신쿡 보차는 여기서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,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아, 신쿡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주 올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! 드디어! 삼겹살부터. 또왔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<목소리도 좀 나왔죠>? 빠근데. 아.